어, 네 들어오세요 <웃음> 앉으십시오 스마일게이트에서 몰래하는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 되셔서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진행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본인 원하는 걸 직접 고르시, 그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해드려요. <웃음> 제가 오면 확인했는데제 옆자리 대리님이 마침 부재중이시거든요. 아. 대리님 오기 전에 끝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. 아. 왜가렇게준지가 <웃음> <웃음> 친구가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면접 그거 왜지 응. 면접 중에서 은혜님이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보는 질문이뭐야 단점을 물어봤어 <웃음> 단점을 물어봤어 <웃음> 응, 단점이 뭐야? 그래서 응. 단점을 물어봤어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친구? 좋아해. 미미 웃겨서 어 미미 아니 는지 <웃음> 아니야. 아니, 지금 엄마가 뭐좀봐 달라고 해 가지고. 미미트. 예스. 저기 네트. 진짜. 진짜. 진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시간에 소행일 때서 함께 보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쉽지만 <웃음> <웃음> 실패하셔서 네. 그래도 실패하주시면 너무 고생해 주셔서 여기 있는 학품 중에 하나 뽑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해서 뭐야? <웃음> 아쓰아는아 아, 뭐예요? 아 <웃음> 이거 뽑아쓰는 뽑다 뽑아쓰는 뽑아쓰는 뽑아쓰는 뽑아쓰가 유리한 요구에 항상 유리한 요구 이것보다 나은거 나은보다는 아뭐 뭐? 진짜. 아니 저희 팀이시면 되게 시끄럽뿐인거에요 아, <웃음> 그래서 제안해주셨을때 아어 쉽다 아, 이 정도는 <웃음> 괜찮다 자리도 자주 비우시고 회의도 같이 가시니까 괜찮을거다 했는데 어, 오늘따라 진짜 다들 자척성이시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아까도 처음 왔을 때 대리님 옆자리에 계시데 괜찮다 했는데 네. 가자마자 대리님 네. 계시지 아, 아 진짜 <웃음> 우리 아까 보셨었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수업은 미디어 콘텐츠 사무실의천수푼진 김지연이었습니다 <웃음> 아.